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 본인 얼굴형에서 마음에 안 드는 데가 어딘지 음. 어디가 어떻게 음. 으면 좋겠는지 말씀해 달라고 해리세요 지금 코는 아무것도 안한 상태인가요? 여기 보톡스 같은 거 맞아 본적 있어요? 네. 필러는 언제 맞아 봤어요? 뭘 맞았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빌려 빌려 빌려 뭐 녹는 건지 안 녹는 건지 네그거걸한번 네. 보시면 현재 얼굴에서 튀어나온 데를 집어넣는게 윤곽수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돼요 여기 여기 이걸 집어넣는게 방대수술 이걸 그러니까 갸른하게 만드는 수술이 턱수술 그리 이제 옆으로 보면 아, 네. 전반로리쪽이 지금 꺼져 있죠. 상대적으로 입이 좀 나오기도 했어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열기를 다듬고 이런데랑 이런데를 높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옆으로 보면은 입이 좀 나왔으니까 턱 끝을 앞으로 좀 빼서 입이 좀덜나가고 있다. 음, 대피 와. 랑잡참 나세요. 피와 피 진짜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지금 이, 이 입이 나온 게 치아가 나온 게 아니라 뼈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수술을 해야 지어넣는 거라 교정으로는 입이 별로 변하지는 않으면 음. 여기서 엑스레이로 보면 여기 여기 튀어나온 게 광대뼈고 음, 이건 닿고요 옆으로 보면 이거 나오고 이건 좀 들어가있죠 빼는 게 닿고 수술 이제 앞으로 나오면 입이 좀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윤곽은 바깥을 매끈하게 해준다. 눈이 크고 예쁘게 생기셔가지고 수술하면 더 예쁘겠습니다. 여기 그백마, 거기 아비, 야 이거 그백 네, 여기 레드소이.